주연 소개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화는 항상 아, 주연과 조연이 있죠 둘 중에 조연이 주연을 소개하는 겁니다 원래 주연이 조개를, 조연을 소개하는 게 맞지요 그러나 오늘은 조, 조연이 주연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인사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를 나눴죠 새해가 되면은 소원과 결심 결단 목표 이런 것들을 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하는 목표들을 보면은 대개 어떤 것들이냐 하면은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음, 어떤냐면증 뭐가 많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고 높아지는 거고요 황, 넓어지는 거고요. 승, 이기는 거고요. 강, 내가 건강이 강해지는 거고요. 대, 크게 되고 다 많아지고 그 다음에 사, 사람들을 쓸수 있게 이런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새의 소원이라든지 결심이라든지 결단을 할때 대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목표를 세우고 소원을 간구합니다. 이 기본 바탕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세상적인 가치에 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만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몬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또는 재산입니다 이런 것을 영어로 맘몬 또는 헬라어로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영어성경 보면 재물이라고 써놓고 한글은 재물이고 영어성경은 맘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어더 많이 귀중하게 여길 때가 많지요 우리가 소원 비는 것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이 여기미라 너희가 하나님과 채물 만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는 거지요. 우리의 소원이 세상적인 가치에 있다면은 세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가치를 두면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두개다 섬기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2023년이 밝았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표시가 만몬해서 하나님 쪽으로 이억새 표시가 두 개가 반대 방향으로 돼야 되죠. 그래야지 온전한 크리스천 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자 성어로 얘기하면은요. 뭐라고 얘기하면 지사 충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시록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라는 것을 지사 충성입니다 지자는 이르다구요 죽 사자는 죽을 사자지요 충자는 충성할 충자고 성자는 성실하다 거죠. 죽을 때까지 충성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개시록 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전하 여러분이나 정말로 2023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에 대해서 지사 충성을 서로 합시다. 자, 두 번째는요. 본문입니다. 본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 로마 사람을 대상으로 이 마가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래서 사복음서라 그러는데 그 앞에 이름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서를 쓴 사람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애 편지를 쓸 때와 또는 뭐 부모님에게 아니면 자녀에게 편지를 쓸때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문체와 내용이 달라지지요이 마가 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AD 64년에 로마의 네로 황제 때 대화제가 일어나지요. 그러면서 그 대화제가 일어났을 때 희생자를 찾습니다. 희생재물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이 들끓는 그 분노를 크리스찬들에게 향하게 합니다. 내려가야.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받습니다. 그때 이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쓰면서 너희 이 마가 그 공동체가 정말로 쓰러지지 말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마가가 썼습니다. 그런데 이네 개의 복음서 중에 이 마가 복음이 제일 먼저 만들어집니다. 65년에서 70년 이 사이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1절부터 3절과 4절부터 8절까지가 나눠질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은 세례유한의 품성과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중에도 이 복음서에 첫 번째 나오는 1절 마가복음 1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라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헬라오 본문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전부 동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 명사로만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처음 첫 절에 나오지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마태복음에서는 핵심이 임마뉴엘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1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28장에도 마지막에도 땅 끝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했죠. 마태복음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1장 1절에 나오고 15장 39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거기에 그 사형을 집행한 백부장이 고백하지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럼 그리고 1절에 또 예수 크리스도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오직 1장 1절에만 예수 크리스도라는 두 개의 합성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한 이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데 이 태초하고 시작하고 헬라와 같은 단어를 썼어요. 유한복음에도 1장 1절에 이 세상에 말씀이 있었다 그랬어요. 처음에 말씀이 있었다. 그 처음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발견하는 것과 발명하는 건 틀리지요. 발견은 있는 것을 찾는 거고 발명은 없던 것을 만들어내죠. 그러나 전도서에 보면 해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온 것은 해아래 새롭다는 거죠. 새로운 창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르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님의 이제 새로운 오셔가지고 복음을 말씀을 하지요.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메시아지요. 1절과 3절에 보면 이 마가가 구약을 세번 인용합니다. 세 곳을 인용합니다. 세 곳을 한 번에 이제 세번 인용한다고 볼수 있죠 2절 중반절에는 출애굽기 23장 20절을 얘기합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 하반절에 보면 은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한다 3절에는 이사야 40장 3절은 외치는 자의 소리를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메시아 예수 크리스도가 와서 하는 사역은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그 당시에 황제가 자식을 낳았다든가 황제가 전쟁을 해서 승리했을 때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 영화 같은데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질 찰나에 말을 타고 와가지고 어명이오 하면서 그 사람을 살려두라고 얘기했을 때그 사람에게는 어명이 복음입니다. 옛날에 그것을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마가가 이 예수님이 와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겠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운명이지만은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죽을 찰나에 살려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헬라어의 탄수로 쓰였습니다. 예수님만이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가짜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히 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보면 한글 성경에는 세번 길이라고 나오는데 원문 선경에는 두번 나옵니다 이 길은 헬라오로 호도스입니다 이 호도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길도 의미하지만 실은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로서 예루살렘에서 담메색으로갈 때에 그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데리고 올라가죠 그때 그 크리스찬들에게 얘기할 때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 도라고 얘기합니다그 도가 똑같은 헬라어 호도스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 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라는 거지요. 오늘 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이 밝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하느냐 하는 거지요. 물론 자문에 보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가지요. 그러나 우리도 2023년도에 길을 갈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호도스,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는 것. 우리가 성경을 따라,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호도스입니다. 그게 제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장세기 47장의 30절에 보면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누거던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라 요셉이르대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 있다고 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내가 애국당에서 내 뼈를 묻지 말고 너희들이 고향에 돌아갈 때내 뼈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 2023년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지표인 성경을 주셨죠. 그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리다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2023년대에는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저의 고백이 되고 오늘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계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러나 마가 복음에는 어떤 이야기 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 복음에 보면은, 마태 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계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전파합니다. 메시지를 전합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어떤 걸 회개하느냐 하는 거요 5절에 보면 너희들이 죄진 것 자복해라 하는 거예요. 자복하다는 것은 내가 인정을 하고 내가 죄진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그 과거의 악습, 구습에 따라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자복하다. 죄를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걸 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형법에 나와 있는 그 법률만 위배되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재판을 받을 때, 뭐, 테레비에, 뉴스에 나오면 증거에, 자기가 죄를 접서도, 정말로 심정은 있어도, 물증이 없으면 죄인이 아니지요. 뭐, 유, 무죄로 풀려나는, 그텔 테레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뉴스에. 그래요. 자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졌을 때 그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마태 복음에서도 있죠 마음에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올바르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죄라는 거죠 그러면 회개해라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내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누가 보금에 나오는 돌탕 얘기가 그게 희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는 죄를 용서한 상징적인 행, 행위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의 요한이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지요. 약,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 약 30만 명 정도가 세례의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유한은 자급자족했어요. 낙타옷을 입고 띠를 띠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다는 겁니다. 금욕적이고 청결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도 대통령들이 뭐 어떤 분은 청빈하게 산 분도 있고 정말로 돌아가신 이후에 아무것도 없었던 분도 있고 또 벌금을 많이 맞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정말로 금욕적이고 청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에토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로서 아니면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지도자로서의 삶을 잘못 산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세례유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회개에 세례를 전파하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은 것은 이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다는 거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그럴듯하게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고 체험을 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정말로 자기의 사명을 받은 것을 잘 감당했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소박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분이 만약에 궁중에서 떵떵대고 살았으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기 아기보에게 주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게 삼가다는 것은 정말로 네. 받은 것을 성실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보면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하는 소박하게 삶을 살으라는 거죠 너무 화려한 삶, 사치로 사치스러운 삶은 조금 멀리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사치할 것을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데 또 힘을 쓰라는 거지요. 세례요한 같은 그런 삶을 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2023년을 맞이했는데 나의 삶은 어땠냐 하는 거지요. 나도. 세례 요한처럼 나에게 주어진 직분 잘 감당하고 그러기 위해서 소박한 삶을 살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의 증언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요한은 세례,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요 뭐라고 증언 하냐면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능력이 많으시다는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할수 있는 그것을 파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냐 하면 능력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상에 유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어땠습니까?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유익을 얻었요 다 승리했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지만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유익함을 얻었지요. 혜택을 받지요.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 윈윈하는 겁니다.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잘 되게 하는 것이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이 예수임을증거합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회개하고 시켰는데 그렇지만은 나는 예수님에 비해서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그 당시에는 마, 아, 요즘은 다 도로가 포장되어 있고 그래서 뭐 신발이 더러워질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뭐 길이 전부 흙탕 길이지요 그래서 신발을 풀어주고 발을 씻겨주는 게 가장 천한 일 중에 천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족식 할때 내가 가장 낮은 모습이라는 거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풀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낮추다세 번째로 성령을 베푸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 줘서 죄를 사해 줬지만 예수님이 오시면은 성령으로 세례준다 성령의 세례는 무슨 얘기나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바뀌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마음이 바뀌어져야지 일이 바뀌어지지요 중독된 자들을 치료할 때그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지요 외적으로 바, 끊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하지요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다이 마음을 바뀌어 주는 것은 예수님 그분밖에 없다는 거죠 성령의 세례가 와야지 우리가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나의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죠 나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어제까지 술을 열심히 마시고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성령 받으니까 도저히 달라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성령 세례를 베풀면은 그날 그시로 달라진다는 거. 오늘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삶이 겸손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올바로 증거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상하게 증거해 가지고 자기의 뱃속을 불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탄이고 이단이라는 거지요.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진면목 그대로 증거했다고 증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말씀,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고 나는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 보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장사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더 예수님보다 높아지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진면목을 알면 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요. 제대로 알면은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낮아져야 된다는 거지. 겸손해진다는 거지. 여러분, 이 고백이 2023년대에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뭐냐는 거죠. 메시지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을 인용했고 그 자기의 삶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나보다 능력이 많고 나는 신발끈도 풀르지 못하고 그분은 성령 세례를 주는 분이시다는 그것을 증거하는 거죠. 우리도 2023년에 나가서 정말로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증거하자는 거지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증거하는 이 시간이 길지 않아요. 어둠의 때가 오면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쇠약해서 나가서 증거할 수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언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고 능력이 많고 성령의 세례를 베푼 그 분이라고 사도 아 세례 요한은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체험한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그리고 서신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우리는 나가서 증거하면 된다는 거요 여러분 이 마가는 예수님을 만난 분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 집의 아들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오안 입고 갔다가 도망온 사람 마가는 금수저입니다. 그래서 선교 갔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이 마가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세례 요한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 마가처럼 우리도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고 그의 백성이다 그런데 왜 이것을 정의해 줬냐 하면 뒤에 나와요 이의 아름다운 턱을 섬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정의한다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고 무탈하게 인도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은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증가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그런데 증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세례유한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을 뭐냐면 에토스라고 합니다. 에토스는 인격적인 삶입니다. 그 사람의 인품이 있어야지요. 정말로 삶이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에토스의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은 삶, 그런 삶이 에토스의 삶입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는 에토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증가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직장에서 주어진 삶또 우린 크리스찬으로 주어진 삶이 삶을 잘 감당해야 된다 두 번째는 분수를 잘 지켜야 된다 여러분, 선무당이 사람 잡지 않도록 네, 내 자신을 잘알아래요 소크라테스도 얘기했죠. 너 자신을 알라는 거 그것이 분수를 지킬 줄 아는 거죠. 오늘 세례요한도 자기의 분수를 알았다는 거죠. 선지자로서의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요. 세 번째는 말씀을 잘 증거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을 들어서 증거했다 우리도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2023년에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도구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세기 39장 5절에 보면 보디발이 왜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갔냐 하면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디발에게 복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으로 하여 그집 그 애굽 사람이 집에 복을 내렸다는 겁니다. 요셉을 위해서. 요셉이 어땠습니까? 그의 삶이 에토스의 삶.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자기의 분수를 지켰고 말씀을 증거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부인도 물리쳤지 않습니까? 유혹을. 자기의 분수를 지킬 수 있었어요. 우리가 2023년도에 정말 오늘 세례 요한 같은 삶 그러나 에토스의 삶그 삶이 성경에 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로 나에게 다가오기를 레마의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